안녕하세요. 이크상이테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G t 운세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전 금전적으로는 아주 좋네요. 음, 아주 좋다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들 혹시 빌려준 돈 있다면 은 3월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게 연으로 보는 거니까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은 그러니까 못 받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뭐 다, 사람에 따라서 다 받거나 아니면 일부 받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겠다. 그래 그걸 갖고 이제, 어찌 뭐 못, 못, 아, 죄송해요.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자기를 갖다가 관리하는데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음. 어제 봅시다. 아, 이거 줄이 안 맞아서. 자, 금전운을 좀 제대로 봐드릴게요. 금전운. 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못 받을 거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뭐, 받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사업을 하는, 보시는 분이다라고 한다고 사업은 여기 있지. 금전운. 어, 뭐, 어떡하지? 저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머리가 복잡해. 어, 뭐, 머리가 복잡해. 음.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고 아, 이제, 그거는 진짜 물 건너갔구나, 라고 생각한 걸 갖다가, 어, 그냥 그렇게 하고 반 포기하고 있었던 것에서 어느 정도 금전이, 회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냥 마음으로 다 내려놨, 나,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음. 그리고 괜히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만약에 그걸 바,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받아요. 어, 받는다라고 나오네. 음, 자꾸 소드가 나와서 못 받을까 봐뭐 다야 받겠습니까 많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받고 나서 기분 좋고 여러분들은 그돈 갖고 뭐할 거냐 그러면 어, 나한테 쓴다라고 막 <웃음> 내 자신한테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호분은 어디 보자. 사호분은 조금 불안불안해요. 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어 예를 들자면. 음, 뭔가 새롭게 하나를 갖다가 더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시작하고 싶은 게아데 사업은 조금 거시기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자묘, 자, 뒷쯤은 자묘 상형인데,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음, 좀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음, 좀 보충해야 될 것이 없는지 좀 살펴보아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너무, 그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확장을 해 나가면 있어서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뭔가가 더 들어갈 게 없는지 그런 것들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요, 개면은요 쥐쥐한테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짜로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일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끼. 아끼던 마지막 보류를 갖다가 끄낸다라고 봐요. 어 여기 그러니까 그걸 갖다 끄내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게서 불안하겠죠? 어 불안하다라고 봐요. 여기서 지금 지금 이 상황에 돈을 더 찔러 들어가 찔러 넣어야 될 어, 는 판국이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분들도 진짜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의 새, 어, 확장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요 솔직히 누가 말려도 사업 확장을 하는 게 아닌가. 말려도 소용없다라는 것 같아. 음, 귀에 안 들어와요. 일단은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게 아닌가 g 띠띠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쥐뜨들이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일단은 3월달에 저질러 논이겠다. 음, 불안불안하지만 저질러 논이겠다. 시작은 하겠다라고 봐요. 어, 시작은 하겠다라고 보고 결과를 갖다가 한 달에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시작을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잘 살펴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카드 자체는 나쁘다, 좋다라고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투, 투입되는 돈이 여러분들이 진짜 꽁꽁꽁꽁, 아한 푼두 푼, 어, 저기, 막, 아끼고, 아껴서 쓰지 않고 모아뒀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아라. 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뭐 나쁜 일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어이 (3월달에는) 그런 흐름으로는 안 보여요 (3월달) 운만으로는 아무튼 왜냐면 이 결과는 나중에 가서 나타나겠지 당장 들이붓는데 뭐뭐 지금 뭐뭐 뭐 폭탄 제조하는 거야 던지니까 뻥 터져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업은요 화초와 같아요 지금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씨 뿌리고 물 줬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꽃이 핀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 아무튼, 일은 저지르시겠네, 사업은. 음. 근데, 좋고, 나쁘고를 따질기가 조금 애매해요. 음. 그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누구, 누가 뭐, 저기, 막, 개입된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고, 내가 있는 돈,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할것 같아. 무조건. 음. 뭐 다야 그렇게 습니까? 자, 그러면은 애정 문제. 애정 문제는요.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 맞아 죽는다. 누구한테 결혼을 했다면 와이프한테이고어 저기 막 연애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그치 여친한테 혹은 남친한테 남친하고 크게 싸울 일이 생기겠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애인이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애인이 없는 경우는요,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너, 여러분 눈에 차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나름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글쎄, 음. 딱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전에도 저런 사람 있었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전에도 저런 사람 있었고 어, 내 마음에 딱히 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냥 이번달은 스킵 팔란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계신 분들이 다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여친 남친이 계신 분들이 다 라고 한다면은 음, 뭐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 어, 거짓말만 하지 않고 과소비 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애인관계는 무난하게 흘러가겠다. 라는 거죠. 뭐 딱히 뭐 저기 뭐야 그 뭐지? 룰에서 어긋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대판 싸울 일이 있으니까 어, 거짓말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 저기, 막, 그, 재혼? 아니면 돌싱이신 분들, 돌싱이신 분들도 누군가가, 어, 그, 뭐, 누군가 뭐, 새로운 인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어, 여러, 어, 누군가를 갖다가좀 자세하게 알아볼 일이 생기겠다라는 거죠. 꼭이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만사 부려 튼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그 어떠한 그 내가 그썸 타기 전에 어떠한 그거 있잖아요. 정찰? 어, 정찰병을 보내는 심정으로 좀 알아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큰 비중은 둘 필요, 두지 말아라. 3월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어, 그닥 여러분이 마음에 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 있는 사람은 거슬때없는 거짓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건강우는 건강우는 만약에 지금 아프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음 자기 마, 자기가 뭐 생각한 대로, 아, 별거 아니야. 다날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어, 미리미리, 저기, 뭐, 의사한테 그 가서 뭐 시간 얼마 안 들어요 약 지어 먹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은큰 이상은 없겠다 그리고 약간 우울증 뭐뭐 디프레스 뭐 같은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약간 관심 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미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은뭐 즐겁나요 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그 침체돼 있는 어떤 것보다는 그래도 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뭐 같이 즐겁고 놀다 보면은 음, 조금 호전이 되지 않을까요? 음, 감정적으로 어떠한 음, 호전도 되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어, 이랬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살짝 쓸쓸한 만약에 어뭐 저기 막 혼자 혼자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 컨디션 안 좋으면 우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옆에 누가 있는데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아 있어도 그냥 없는 것 같고 아이 어, 소용 없어 아, 남편 다때다 다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는 시기다라는 거지 내 몸이 아프니까 어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고 근디림은다 죽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기 막 괜히 병 키우지 말고 병 키우지 말고 일단은 약은 약사에게 질려는 의사에게 어 일단 민간요법 쓰지 말고 저 저기 막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약간 불안증, 음, 불안증 음,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병을 키우실 수도 있어요. 음,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잘 찾아보시고 음, 갑상선 같은데 호르몬계열 같은데, 어, 아니면 신장 이런 거 약간 이제 그 호르몬이나 그, 그 수질, 어, 물. 그러니까 물쪽과 그러니까 신장 방광 쪽으로 건강 관리를갖다좀 철저하게 하셔야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고질병이 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병원 가가지고 잘병 어, 키우지 말라라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저 자궁 어, 저기 자궁암 검사도 정기 검진 꼭 해보고 유방암, 자궁, 여자라면 여자는 꼭 해야 돼요, 알고 있죠? 마흔 마흔 다섯 넘어가면 늘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 없어요. 어, 큰 문제 없고, 전문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잘안 풀리고, 자꾸 막힘이 많으니까, 어, 좀 삐그덕 막힘이 많으니까, 좀 예민해지는 거 있어도, 어, 큰 병은 없겠다. 라는 거죠. 네. 자, 3월달 쥐띠 운세. 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이, 아, 내일이 시간이래. 다음 달에, 4월달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